진짜 밝다고 해요. 여러분들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바다에 왔어요 오늘 저희가 공강을 했는데 바다를 보고 싶어가지고 당일치기로 여기가 어디지? 강릉? 강릉에 왔습니다 이쁘네 진짜 이쁘네 근데 저 이거 폭 CG 가능한가요? <웃음> 네, 이거 CG로 갑니다. 아... 아... 와, 와, 야 조심해, 조심해, 화장 조심해. 네, 잘모어 진짜? 어아참 이쁘다 와 이거 봐. 거의 이정도면은 외국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힐다 그랬어 야야 이거 이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 Yeah, a n y 아! 이 아. 우리는 회를 먹으러 갑니다 뚜루롱 어 택시 온다 택시 타고 갈게요 나는 지금 밥을 먹으러 왔어 회를 아, 먹으러 왔고 다 어, 왔다. 아니요. 너안갔다안야 오늘 오늘 여기 동그게면서먹동그받갈 <Mysterio> <dreary> <french> <perspectives> 아니 <웃음> 저 <웃음> <웃음> <웃음> 동영상 다 <웃음> 찍혔대. 아,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춤 추세요, 춤 추고 노래하는. 이쁘다, 와, <웃음> 와. 얼굴 안 나오는데 이쁘다. 어때? 약간.. 약간.. 정인! 정인! 약간 그거 뭐지? 그 드론 드론 드론 시점이 있죠? 아 드론 안녕! 아, 아. <웃음> 괜찮아. 그치? 약간 드론 시점 같았지? 응. 좋아! 여기서 갑니다 오오 드론. 야 드론이다! 와 <웃음> <웃음> <웃음> 어저시 만두이신가요? 아니요. 예. 맞거와 배경 이쁘다 이거 거의 썬덴인데 좋은 생각인데 나 틀어봐 나틀 옛날에 나올 것 같은데요? 예? 네? 자, 장인 씨. 네? 와, 배경 봐. 미쳤다. 이제 우리 집에 가요. 저 다리에 불이 켜지면 우린 출발합니다, 터미널로. 방인 씨. 네. 오늘 하루 어떠셨죠? 시험 끝나자마자 출발했는데, 오랜 시간 있지 못했지만, 장인 당일치기... 씨. 괜찮습니다 저는 좋네요 약간 진짜 일탈한 느낌이야 벗어나서 트레한 느낌 우리 요즘 너무 학교에 찌들어가지고 맨날 학교에서 밤새 걸어 이렇게 따라... 화장하는 것도 진짜 어렵습니다 <웃음> 여러분들도 여행 가세요 다니지기로 아주 좋습니다 와 근데 진짜 이쁘다 저기가 진짜 이게 수채 물들은 듯이 그래요 이거 담아낼 수가 없네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요 허니의 일상 채널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 또 만나요 빨리 끊어 어떻게 끊면 되지?